베이스는 요, 요, 투쿨풀스쿨 새로 나온 쿠션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뭘 하러 가냐면, 제가 되게 친한 포토님이랑 개인 작업을 하러 가는데, 오늘 약간 컨셉이, 어, 반짝반짝 자연광을 이용한 그런 촬영을 할 거고, 뭔가 청순한 그런, 그런 느낌으로 찍을 거기 때문에, 살짝 윤광? 촉촉한 그런 느낌의 베이스가 맞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오래 써보진 않았는데 촉촉함은 되게 오래 가는데 유분을 또잘 잡아줘가지고 뭔가 장시간 촬영하거나 그럴 때 되게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투쿨포스쿨 창업자? 대표님이 여자분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갑자기 엄청 애정이 생긴 너무 멋있지 않나요? 이 광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딱 기름이 많은 곳에만? 요즘 제가 완전 미친 팔레트입니다. 이게 너무 궁금해서 사봤는데 색깔이 제가 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핑크 핑크한 색깔인 거예요. 요 밝은 핑크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제가 약간 요즘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발색되는 걸좀 집착을 하고 있어서 팔레트도 그런 것만 찾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이게 피부에 올렸을 때 컬러가 그대로 올라가는 점도 좋았고 저는 약간 시간이 지나면 기승전 브라운이 되는 게 너무 싫은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착 픽싱이 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오늘은 사실 색조가 두드러지는 그런 느낌이 필요하지 않고 최대한 좀 깔끔하고 핑크핑크한 색감만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발라주시고 그 차르르한 너무 예쁜 핑크 펄을 눈 음, 중앙에 진짜 펄도 너무 예쁘게 뽑아가지고 이 쉬머한 브라운 컬러로 정말 눈 끝에만 살짝 좀 길이가 연장돼서 보일 수 있게 언더도 살짝만 그리고 이 컬러로 언더를 조금만 풀어줄게요. 뷰러를 먼저 해준 다음에 여러분 제가 정말 대박인 아이라이너를 찾았어요. 이렇게 이 앞에는 붓펜이고 이 뒤에는 펜슬이에요. 대박이죠? 제가 맨날 이 점막이랑 앞머리는 펜슬로 채우고 이렇게 펜슬로 정리를 하잖아요. 그면은 사실 제품을 두 개를 써야 돼서 되게 귀찮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는 제품이 있는지 몰랐어요. 너무 편하고 심지어 잘 그려지고 지속력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데다가 색깔도 되게 오래가고 잘 그려지고 완전 마음에 들었습니다. 저 대박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음, 속눈썹을 조금 강조를 많이 해야겠어요. 제 밝은 딸기우유 컬러를 써줄 거예요. 눈 여기 눈 밑이랑 완전 가깝게 그러면 은 되게 뭔가 블러셔 바른 느낌보다는 얼굴에 홍조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되게 여리여리한 그리고 이 중앙에 컬러를 살짝 묻혀서 눈 밑에 더 가까이 음 역시 색감이 정말 조금 과하다 싶은 부분 눌러주고 글리터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던 특별한 날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이 3CE 글리터 눈 밑에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. 음? 머리를 해줘야겠군. 약간 눈화장은 이런 느낌의 립이랑 블러셔. 메이크업은 이런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끝내봤고 머리를 <웃음> 얼른 해야겠네요. 머리도 약간 부스스하고 정돈 안된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웨이브를 넣어보려고 합니다. 어차피 거기 가서 고데기로 또한번 스타일링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컬만 넣은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. 이 정도? 최대한 부스스하게 하고 있긴 한데. <웃음> 음. 옷은 제가 촬영하려고 구매했던 이 하얀 색깔 원피스를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저의 이목구비를 잘 보일 수 있게 오늘은 눈화장도 그렇게 짙게 하지 않았고 조금 음, 음영보다는 글리터에 충실한 반짝반짝 광이 나는 표현? 그런 느낌으로 해봤습니다. 이제 포토님 만나기로 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나가봐야 될것 같은데 짜영이 엄청 오랜만이죠? 아까부터 형이가 엄청 들어오고 싶어했는데 제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엄청 귀엽죠? <웃음> 귀여워 그럼 이렇게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인사 안녕 형이가 졸린가봐요 그럼 진짜 나가봐야겠다 이런 예쁜 스튜디오를 누가 골랐죠? 잠시만요 저는 그 리원님이 보내주셨던 래퍼에서 네. 옷 바꿔 입을 때가 조금 더 꼬불거려가지고 네. 지금은 살짝 조금만 넣고 왔거든요. 네. 어떻게 할까요? 저도 맨딱 좋은 것 같아요. 딱요 정도? 네. 친구들. 리원님 빨리 여기 나와주세요. 오늘 저희 촬영을 도와주실 리원님. 제가 플레이리스트도 넣었어요. <웃음> 정말 완벽하세요. 역시, 간디원. <웃음> <웃음> 아, 디테일. 아, 우요 <왜요>? 생겨오신 <웃음> 네. 게 너무 많아가지고, 귀여워서. 아까 방금 전 푸른 거? 네, 거기다가 박수를 왜 치시는 거예요? 네, 너무 좋아서요. <웃음> 정말 너무 오. 예뻐가지고, 예쁜 걸 보면 박수가 나와요. 네. 그리반 살짝, 네. 이렇게 하고, 딱 기대서 보면 아예 이렇게. 그래서? 네. 그래서? 네. 네. 그대로 이쪽으로 게요 네. 네. 있기 때문에 그래. 아. 정말 리오님 천재예요. 아니에요. 둘밖에 <목소리> 없지. <목소리> 너무 예쁘잖아요. 잠시만요. 줄 거.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아름답네요, 정말. <목소리> 정말 빨 안 돼요. <웃음> 정말? 채는 너무 예쁘네 진짜. 진짜 예쁘다. 여보세요. 와 진짜 예쁘다. 한 번만 찍을게 이게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. 이뻐가지고 어, 어네 어디 볼까요? 어, 네. 볼까요? 나만맞습와 이거 진짜 예쁘다. <웃음> 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힘 같아 아니, 하원님 아니, 아니,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그럼 뭐예요? 여기에 차님이누우셔서 여기서 케이블를 응. 먹는 구나 <웃음> 여기 테이블이 없으니까. 아, 너무 좋아요. <웃음> 어떻게 이런 걸다 가져오셨어요? 제가 초는 하나 가져왔거든요. 저는 조금 조금 요 초도 있어요. <웃음> 진짜 리오님 <웃음> 대박이네요. 했으면 오! 좋은데요? 저 그런 거 좋아요. 네, 아름다우면서 선뜻한! 네. 발없는 여자의 그런 그거 느낌 좋아해요. 좋아해. 하연이도 잘 어울려요. 너무 예뻐요. 저희의 첫 촬영을 축하하며 짝짝짝!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? 완전 좋아! 잠시만요. <웃음> 그래를 <그들을> 어주세요 <웃음> 잠시만요. 와 이쁘다 잠시만요 아생님정수소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엔 한번 불어볼까요 잠시만요 하나 둘셋 좋습니다 코에도 한번 묻혀주실래요? 이거 코에 이렇게요? 네 묻혀요? 네 한번 묻히고 아, 제가... 어, 네, 좋아요. 아, 귀여워. 아, 좋아, 좋아. 이크나 귀신. 아, 귀여워. 자, 녕 어, 어, 살짝 이렇게 잡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. 뭐, 제가 생각한 면는 약간 치마이렇싹 들고 이렇게 뛰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아 귀여울 것 같아요. 처음엔 살짝... 어, 네, 그냥 자연스럽게 밑으로 그냥 그냥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아예 대볼게. 어, 아, 네, 조금... 어, 네, 네, 네. 네 좋아요 광해요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할게. 그대로 써. 어디서 구매하신 거예요? 그거요? 그냥 인터넷에팔던데 <웃음> 정말 디테일 갑이에요 가방 이제 빵빵해요, 아, 이거는. 이것도 챙기시고 이게 거수수있찍어 이렇게 철떡같이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. 제가 너무 원하는 하고 싶었던 그 느낌 그대로 컨티를 짜주셔가지고 저는 이미 대박 날거있요어요 아 너무 좋아요. 저희 둘다 좋아하는 맞아요. 그게 비슷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이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 아니에요. 하영님이 더해요 모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.